형님들, 유튜브 구독자가 드디어 만명을 달성했어! <웃음> <웃음> 예, 형님들, 앞으로 사랑해주실 거 믿고 있으니까 저는 그냥 앞으로만 달릴게요. 형들이 안전바 해줘. 알았지, 형들? 사랑해요, 형들. 선푸시하네 <웃음> 아, 녹았어, 썩을. 일레큐 오. 고속인가? 이게 뺏겼는데 이거? 저거 죽어라 좀. 아왜될거안 죽어. 아. 아 어차피 안모자랐네장 아, 가요. 한번시뺏서어 빡센데 여기 나이스 맞았다 이거 무렸죠. 와우. 태포. 화가 많이 났나 보네. 가지 마요. 음, 음. 갑니다 마이클리 안되고요 안가면 다이브 당해요 어? 아 미안하다, 쏘리 구송 아 진짜 개미안하다 저거. 미드 풀박았어, 이 풀. 박았어, 노노. 야, 어떻게 꼬이면 그렇게 받아들이냐? 죄송이라고요. 씨발. W7 맞다 폭으로 받아들이네. 한국인이잖아. 왜 영어 써? 어색하게. 누구 왔나? 뭐지? 만화도 없었는데. 누구 오는 거였나? <웃음> 깡! 한 대만 더. 나이스. 뒤잡히겠다. 뒤잡혀요. 어? 아닌가? 안 잡나? 뭔가 어색함이 방금 묻어는데 좋아. 뭐 이런 상황이 되게 흔해서. 저긴가? 와, 뭐야? 아픈데? 상당히 아픈데? 아, 아깝다. 손 꼬였네. 신발 있어서 내가 무조건 잡는 건데. 엄마 아까운데 아, 귀 아깝다. 진짜 이렇게 톡아안 밀어요. W 쓰러울 때 Q 쓰면 되 거든 보고. 여기다 쓸 건데, 아군이 당했습니다. 화이팅! 우리 팀 하이브 강 만들어 보자. 가보실? 가자 아 나이스 빌시 눌러줄걸 그랬나? <웃음> <웃음> 구도가 좋으면 스킬 못맞춰도 잡는 상황이 나와서 헌티암에 헌티암에서 아, 갈걸 그랬나? 어 뭐야 나이스 아, 제발. 아, 아니지? 야, 킬, 아, 그, 아, 다음 공이 죽잖아, 그거. 에휴. 너무 슬픈걸. 카멜 탑텔. 와, 고수가 저렇게 도망가 버리네. 카멜? 자신감 넘치는 중국인. 딱 전형적인 중국인, 아, 미안. 근데 그거 개피라 잡을만 할걸? 그래도 못 잡냐? 했습니다. 네. 그레이브 잡아먹었네. 아이고. 게임 스트레스 와 올라간다. 그브 카다딘이 피를 줍는다라. 존내세죠. <목소리> 가산이 <가사님> 1살 음, <웃음> 그치 그냥 가스, 클레드한테 어울려서라기보다는 템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어거지로 가는 느낌 옛날 그 지휘자의 깃발처럼 지휘자의 깃발 맞나? 왜 정글 파밍도 좋아서 저기 개 좋거든. 어 응, 어? 네가 먹어야 되는데, 나 먹으면 의미 없는데? 아. 왜 자꾸 죽어주시나요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아쉬운걸 풀은 아꼈어야 했던거 같은데 내가 <웃음> 아, 한번 죽으면 게임 졌는데 그냥 다음 용까지 내가 안죽는게 1차 목표 2차 목표는 한, 다음 용 한타 때 한, 캐리 3차 목표는 그걸 이용해서 전력먹는거 야씨 에이스 동생 몽키디루피야? 저건 부캔가? 와 죽었다 저건 나이스 바텀 갈게요 핑이 없었다 알아서 이해라 어 좋은데? 고수 이거 먹어도 되지? 먹어도 된대요. 상대 불로 먹을 거야. 아마 그럼 이제 신드라가 "어, 너 불로, 너가 먹어" 이랬다가 난 우리 불로 먹을게" 이러고 우리 불로 와보면은 "어, 이 새끼 클레드가 먹었네." 근데 클레드 601이네. 아, 조용히 해야겠다. 이러고 지나가겠죠. 몰락이 제일 안전해요. 안전한 건 흡혈이 있어서 라인 유지력이 너무 좋아. 아, 털렸네. 제발, 제발, 제발, 친구. 아, 왜 집중을 안 해? 일단, 이즈리얼부터. 그리고 카사딘. 그리고 포탑. 뒤에 건 깨지 말죠? 난걷 깨기 싫은데? 저 깨면 애들이 프리파밍해서 너무 피곤해요 라인클리어 좀 구려지긴 한데 그걸 뭘로 배우냐면 공속 그러니까 Q평타의 원거리가 죽거든 어떤 식이냐면 보여줄게요 이걸 로 여기 라인으로 보여줄게 이렇게 하고 톡톡톡 톡, 톡, 톡한 다음에 나무 정리하는거지 그렇게 막 느리진 않아 거드라가 비정, 비정상적으로 비정 빠른거지 몰락이 느린 편은 아니야 죽음에 묻어가죠 지금 AD AP가 너무 골고루 있어서 등록가면 너무 효율 좋을 것 같은데 어 몰락 얘가 그러니까 거드라 자리에 몰락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한타력은 좀더 떨어지는데 오히려 한타락이 올라갈 때가 있더라고 지쯔 쌉캐리. 아아. 야, 말치, 반에 20분 안에 터진다고?